13일 한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로건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는 소식을 전한 이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글을 보고 이근에게 연락했다고 보도했다. 로건은 헬스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와 글로벌 보안 전문회사 무사트 m 에 s a t 가 함께 제작 유포와 나이퍼 리얼리티 웹에는 가짜 사나이의 교관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.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귀국한 남성 둘중또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포토그래퍼 a 씨로 밝혀졌다. A씨는 이근으로부터 종군기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우크라이나로 함께 간 것으로 전해졌다.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노권과 A씨 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. 아직까지 국외 체류 중인 이근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. 우크라이나 의용군 대변인이 해군특수전전단 u d t s e a 의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. 지난 5일 JTBC는 우크라이나군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담미엔 마고르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.